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의학입니다.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어, 오늘은 음 제가 이렇게 수피를 어떻게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5월이라는 수피를 봤습니다. 그, 피천득 시인이 쓴 5월이라는 수필은요, 어, 제가 참, 이렇게, 인상에 남는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, 읽어보겠습니다.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. 이런 문구가, 어, 계속 오늘 하루 종일, 어,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. 어, 왜냐? 어, 저, 저는 지금 5월에 한가운데 있고, 어, 이렇게 청신한 이 뜻이 뭐냐면, 맑고 산뜻하다는 뜻이라고 해요. 그래서 나도 맑고 산뜻하게 5월을 보내고 있나,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아, 네.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청신한, 어, 5월을 잘 지내시기를 제가 바라면서 오늘도 어, 강의 한번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 오늘은요. 음, 진저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어요. 근데 어, 진저가 어, 생강입니다. 그래서 생강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에요. 제가 어, 한 종류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이런 차광병에들어있고요 제가 향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. 어, 이 진저, 아, 아 진저라고 하는, 생강 아시죠? 생강 어떠세요? 향을 맡으면, 음, 좀, 좀 맵습니다. 맵고 좀톡 쏘자 그리고 약간 따뜻한 느낌이 나요. 서 약재로서 어 예전부터 옛날부터 많이 이렇게 우리가 써왔고 또향신료로또 많이 써왔는데요.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민는 음식으로 많이 드셔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. 어 음식의 잡내를 또 없애주죠. 음식에 사용할 때는 그리고 또 약재로 사용할 때도 법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독이 있는 약재들을 법제에서 그, 그 독성을 제거하는데 그거에 또어 생각이 쓰여요. 또그 약재로 좀 좋은 감기약이에요. 저희가 그 생강티를 많이 마시죠. 그러니까 생강차를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? 약뭐 감기 걸렸거나 이렇게 목이 컬컬하거나 할 때. 그왜왜냐면은그 땀을 내고 감기를 이렇게 없애주는 작용. 어 어려운 말로 발한 해표 작용이 있어요. 그리고 폐를 좀 따뜻하게 해줍니다. 폐를 따뜻하게 해주고 기침을 멎게해요. 그래서 자 온폐지혜. 어 어렵게 말해서 이런 작용이 있는데요. 그래서 하얀 가래침이 나오고 가래가 있고 기침을 콜록콜록한다. 그러면 생강차를 많이 드시면 좋으세요. 어 우선 하얀 가래가 열이 없는 어 지금 열이 없기 때문에 따뜻한 생강으로 어,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어 그래서 이 진저 에센셜 오일 또한 그러니까 기침 가래에도 좋고요. 또 그 땀이 난다는 게 뭘까? 뭔가요? 이렇게 그러니까 해독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에센 진저 에센셜 오일은 그 해독 작용, 노폐물을 밖으로 이렇게 빼주는 작용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강이 또 다른 또 어떤 작용이 있냐면 그그 그 토하는 것을 이렇게 없애니까 그러니까 구토가 나거나 할때 그것을 완화시켜줘요. 그래서 지구작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어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초기 때뭐 오신 구토 이런 이런 걸로 좀 많이 고생을 하세요. 그래서. 보통 민간요법으로도 그렇고, 한약적으로도 그렇고, 흑설탕하고, 어, 그 생강을 같이 섞어서 끓인 다음에 차처럼 드셔라.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한국만, 그러니까, 이런가 했더니, 뭐, 동남아나, 이렇게,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좀, 이렇게, 어, 이게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.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좀, 어, 한의사로 일했을 때,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, 어, 다양한 인종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생강이 아, 참 널리 퍼져 있고 펄 퍼져 있지만 어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소중한 약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이 이 진저 에센셜 오일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취나 이렇게 멀미 이 이런걸로 이렇게 좀 구역질이 안 나오나 토할 것 같고 미식 미식거리고 머리가 아플 때어이 진저 에센셜 오일로 이렇게 어 관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딱 생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생강의 기운이 따뜻하기 때문에 어 진저 오세 어 에센셜 오일로 어 몸을 또 따뜻하게 해주고 또 혈액 순환도 잘 이루어지게 해주고 또 그런 멍 타박상 뭐 이런 걸로 인한 통증도 좀 완화시켜줘요. 그래서 이런 그 생강으로 이렇게 차를 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진저 에센셜 오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나 어 지금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. 어 몸이 찰 경우 뭐 복부나 손발이 차신 분들은요. 희석해서 어 에센셜 오일을 희석해서 발라주실 수가 있으세요. 어,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미가 음,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손수건에요 어, 차에 타서 손수건에 어, 이 진저 에센시 오일을 한한두 방울 똑똑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향을 맡아주세요 계속 이렇게 아니면 또 거기에다 페퍼민트 에센시 오일을 한 방울 또똑 떨어뜨려서 향을 맡아주시면 이렇게 좀 어, 울렁거리고 이렇게 통할 것 같은 이런 멀미. 이 멀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됩니다. 속이를 좀 편안해집니다.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좋고요. 또 이렇게 그 생강이 해독작용이 있잖아요. 노폐물을 제거해주고. 그래서 그 디톡스 아로마 오일을 만들 때이 진저 에센셜 오일이 들어갑니다. 어,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. 어, 저는 이거 건강한 성인을 위한 성인용으로 비율을 말씀드릴게요. 어, 어, 예를 들면 은 어, 캐리어 오일, 뭐 코코넛이나 음. 뭐 아몬드 오일 좋습니다. 그런 캐리어 오일 30ml예요. 그 진저, 진저 에센셜 오일 6방울 그리고 자몽 에센셜 오일 9방울 그리고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 3방울을 이렇게 섞어주세요. 섞어주셔가지고 음, 노폐물이 어,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접혀지는 부분 있잖아요. 간절 사이사이에 어 이렇게 노폐물이 많이 쌓기나 이렇게 노폐물도 많이 쌓인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겨드랑이 안쪽이나 아니면 복부 아니면 사타구니 무릎 뒤쪽 이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어 그런 디톡스 오일을 한번 발라봐주세요. 노폐물도 제거되고 또 셀룰라이트도 제거되고 또 비만 관리에도 좋습니다. 네. 오늘은요, 어, 진저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좀 생강, 어, 예, 생강, 그, 한약제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. 그래서 이해되기 쉽게. 음, 그래서 좀, 좀 쉽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또, 어, 에센셜 오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정유입니다. 그래서, 어, 꼭 정량만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. 정량만을 바른 비율로, 바른 사용법으로 사용하시기를, 어, 권고드립니다. 어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